그런데 제가 디자인 회사를 보면 벤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옷을 입어도 깨부립니다. 그럽니다. 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디자인 회사들은 아 을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다. 제가 이번에 수강 신청할 때도 참 속이 답답했어요. Who are you?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게 프로덕트 디자이너냐?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냐? 그래픽 디자이너냐? 그거 하나 체크해야 돼요. 나는 CEO다. 나는 창업가다. 그렇게 체크하는 건 없어요. 또 밤을 새고 일하는서 물어봅니다. 피치를 한다고 그래. 피티,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저희 IT 업계도 압니다. 대기업 IT가 이 IT 프로그래머를 고갈시켰어요. 돈을 그렇게 챙겨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재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T 쪽에서 거의 99% 프로그램 용역 회사가 굶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 방법이 아닐 텐데 저는 모릅니다. 디자인 업계를. 짐작이에요. 어, 신기하다. 이거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다음 세 번째. 그어 저는 이제 IT 쪽밖에 몰라서 용역을 아니 그러니까 그 언어를 우린 용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용역하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뭐 가구를 만들어요. 뭐 브랜드를 만들어. 뭐좀돈 어, 좀 없는 사람은 달력을 만들더라고. 그 다음 뭐 일기장 만들고 좀돈 있는 사람은 또뭐 조명이라든가 가구를 만들어. 그러면은 또 그거를 또잘 만들면 또 용역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또 제가 IT 쪽에서 본 걸로는 그렇게 이거에서 이것도 잘 되고 이거에서 이것도 잘 되고 그거는 재벌 자본이 튼튼한 네트워크에 갖춰진 그런 구성일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직원 10명, 20명일 때는, 아, 저거 아닐 텐데. 또, 어떨 때는 전시회를 해요. 아, 그러면 또 어떤 기관은 디자인 옆에 공예라는 물이, 그게 붙어 있더라고. 인사동에 있는 데인데. 그럼, 어떨 땐 보면 디자인 또 공예야. 이것도 아닐 텐데. 또, 모든 행사가 좀 관주도다. 최근에 제가 본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태리를 갔다 오더니 뭐 이태리에 있는 회사를 M&A를 하면 은어 지원 자금을 주겠다 정부에서. 혹은 뭐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뭐 원활하게 해주겠다. 제가 그래서 또그 리딩, 디자인의 10개 회사가 백화점에서 팝업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거기도 가봤죠. 아 이건 아닌데. 이게 민간에서 폭발적인 힘이 있어야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이게 평소에 생태계가 안돼 있고 이러는 거는 아니다. 또 선배들은 참 무심하다. 제가 텔레비나 잡지나 전시회에 항상 작품을 내시는 선배님들 딱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 이분들은 업계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다 이 단결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그래서 IT 벤처와 디자인회사를 제가 표를 만들어봤어요 IT 벤처는 세상을 바꾼다 디자인회사는 아 우리 삼성일 한다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 붙고 이건 창피해서 얼른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자꾸 깎냐? 뭐, 가격표 있냐? 니네 직원들 5, 6천만 원 월급 줄 때, 왜 우리는 맨만스 3, 4천에 계산을 하냐? 어떻게 뚝 뛰어먹냐? 유통마진. 제가 물어봤어요. 온라인 쇼업은 20%, 30%. 오프라인 쇼업은 30%, 40%를 떼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기장 만든 거, 또 무슨 달력 만든 거, 그거. 다 보면 그냥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끝나더라고. 그 정부의 지원은 맨날 신문 보잖아요. 충분히 받고 있는가? 그 의심을 안 하더라고. 참 신기해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혹시 제가 틀릴지 몰라요. 여러분이 답해 주시려, 주실 시려주 거라 믿고 제가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어, 디자인의 정부 지원 충분히 받고 있나? 그다음에 또 무슨 업사이클링 백을 만들었다. 그런데 업사이클링 가구, 그러니까 그 가죽을 구하려면 그냥 성수동에서 새, 가구, 새 가죽 사는 게더 싸. 이거는 디자이너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클러스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무슨 재료, 어디는 뭐 그런 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조명이다, 가구다 있을 때. 아, 어디 어디 가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게 쉬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느 공장 발견한 게 거의 비밀이야. 그게 경쟁력이야. 그거를 안 가르쳐주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학교에서 시장, 고객. 이 교육은 아예 없나 보다. 우리가 생존을 하는 것은 시장이 있고 고객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건데 디자이너는 과연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을 내는 게 디자이너라고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디자이너는 과연 디자인 생태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은 11월에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있던 창조경제 박람회예요. 여러분 그냥 짐작하실 수 있죠. 지금 정부가 창조경제, 문화용성을 내세우니까 창조경제를 쇼오프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를 만드는.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또 돈이 쏠리고 그 행정가들이 그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좋은 인재가 모이고 이런 세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부 각 부처가 되어 있고, 사실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잘 진행되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많은 단체들이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저기에 서브섹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페어를 만들지만, 또 부분 부분 이미 있는 그러한 작은 단체들이 저기 가서 자기 세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핀테크 포럼이다 하면 은저 기간 동안에 핀테크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윈윈이잖아요. 핀테크 포럼은 핀테크 포럼 하는 사람들이 다 불러올 테니까. 이럴 때 디자인 포럼은 왜 없냐. 나 진짜 신기하다. 이거를 왜안 챙길까. 여기에 제가 찾고 발견한 분들 중에 김봉진 디자이너 회사가 만든 사람은 저기에 나온 거를 배달의 민족 케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직원들이 왜 디자이너만 예뻐해요 그러면 나 디자이너 원래 예뻐해. 우리 그런 회사야. 그렇게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기 나온 거는 벤처 회사로 프레젠트 하는 겁니다 또 배상민 교수님 엄청 상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음, 나눔 디자인이야 그러면 그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귀한 디자인이에요 그렇지만은 균형을 이루는 디자인 업계가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게는 창조경제박람회면은 창조 디자인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동하는 뭔가가 있어서 저기 주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일부 강의에 제시받은 미래 디자인 패러다임입니다. 산업혁명에서 성과를 본 대량소비, 대량생산의 서구적 문명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앞으로 문명의 축이, 부의 축이 아시아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시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이제 서구 중심적인 게 아니라 아시아적인 것도 혼합한 그러한 동서문화를 아우르는 디자인이 나올 것이다. 또 인지하고 계세요. 이미 디지털 패러다임이 엄습하는 것도 이것도 물성을 디자인하는 형태를 디자인하는 이런 것도 이런 것과 융합돼야 될 것이다. 우리 코앞에 있는 중국 1사억 시장은 내 시장이다. 저거를 앞에다 두고 안 먹는 사람은 정말 바보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남들 다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저기 미래 제시아 already running for it. 지금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중국에도 수출 못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한다거나 소싱을 한다거나 생산을 한다거나 그런 거다 글로벌리 돼 있고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지 않으면 특허가 보장되지 않으면 뭐 사업 전망이나 기업 가치가 없고 뭐 라겐라 피자핫 다 아, 중국에서 지금 잘 돼가지고 성원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다들 하는데 이상하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표입니다. 2014년 11월에 벤처업계에 2,663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옐로우 모바일이 1,139억, 4시 33분이, 4시 33분이 1,000억 우아한 형제들이 400억을 받았다. 이 중에서 95%가 실리콘밸리에서 들어온 돈이다. 또, 옐로우 모바일에 투자된 돈은 구본 무엇이라고 아무튼 그분이 주도해서 실리콘밸리에서 모은 돈인데 지금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은 미국의 돈들이 이렇게 한국에 투자하려고 선호하고 있다. 지금은 2천억 펀드 만들었지만 더 만들고 더 만들 거다.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에서는 이미 우리 코리아가 아시아의 플랫폼이라는 걸 알고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도 400억을 받으면, 아, 일본에서 선전하고 있는 라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거죠. 라인에 붙여서 라인 와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배달을 한다. 또 지금, 요기요는 글로벌 회사죠. 요기요의그좀 기술이 뒤떨어졌는데, 이제 기술도 많이 보강을 한다. 4시 33분은 그 게임회사. 그 퍼블리싱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개발 회사와 퍼블리싱 회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퍼블리싱하는 회사예요. 옐로우 모바일은 정말 모바일 생태계 구씨가투자한 회사가 바로 저인데 옐로우 모바일은 모바일 생태계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 생태계를. 그래서 어, 기업가치를 높게 보고 투자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태계에는 저거를 다 받으면 내가 다 쓰냐가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다 써요? 배 터져 죽지. 그래서 그 생태계에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을지 몰라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일주일 천억에 사면 그게 정당한 가격이냐 거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그 분야에서 기업들은 그 기업을 살때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인재를 갖고 오기 위해서도 사지만 또그 투자를 받을 때는 거기를 사줘야 그 투자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이 이렇게 투자 받은 돈은 다른 기업을 사는데도 그렇게 뭐 게임 회사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뭐 디자인 호텔도 샀고 여행 박사도 샀고 그런데 그 내막은 모르지만 다 너가 살아야 나도 산다 같이 살면 힘이 된다. 크게 된다. 그게 실리콘밸리 벤처문화고 그것이 30년 동안 처음에는 그냥 보고 베끼기만 했지만 뭐 정신 없었지만 30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그를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모두다 성공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최근 잡지입니다. 리빙 잡지예요 리빙 잡지에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10인의 디자이너라고 소개된 상품과 작품들이에요. 지금 앞에 보셨던 분들의 상상과 아, 그 욕망. 이거는 미디어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절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귀합니다. 이것도 귀해요. 10대 디자이너다 그러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과거와 현재, 서양과 동양 그거를 모두 통찰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제시돼야그 디자이너도 힘을 얻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쿼키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 아시죠? 누구나 제품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좋아요, 좋아요 해서 아, 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디자인, 생산, 유통까지 다콜해서 책임지고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걸 보고 g 위에서 우리 묵혀둔 그, 그 특허들 니네 주겠다. 그래서 가 g 의 특허가 다 콜키 사이트에 오픈되니까 콜키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핫한 사이트가 되고. 그래서 콜키의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도리어 g 의 가전, 삼성 LG에 밀리고 있는 g 의 가전, 그 제조회사를 콜키가 매입하겠다. 그렇게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이너는 이거는 제가 그냥 집에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의자에 체중계 달아 놓으면 안 되냐 장롱에 장롱에 맨날 물먹는 하마 꽂을 때습도계 달아 놓으면 안 되냐 장롱이 접어지면 안 되냐 침대가 세워지면 안 되냐 소파가 좀 어? 전기 꽂아서 좀 소파에 앉으면 뜨뜻하게 안마의자 말고 그냥 소파도 1인 가구 소파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냐 뽁뽁이 지금 추우니까 뽁뽁이 붙이잖아요 뽁뽁이는 좀 스타일리시한 뽁뽁이는 없냐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벤처 창업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디자인. 벤처 창업 CEO도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도 할수 있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여기에 갭이 있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 디자인 스튜디오 중에 이런 생각과 비전에 동감하면 저희가 디자인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세처럼 1호, 2호 3호 만들어서 상품기획과 판매 채널과 자금 지원을 해서 좀 성공 사례를 하나로도 하나라도 만들어보자 또 그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그 지원 사업이 서스테이너블, 스케일러블 저희 쪽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기업이 생존하려면 서스테이너블하고 스케일러블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인데 그런 사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보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경우 이게 통계자료로 나온 건데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42% 자금이 부족해서 29% 항상 매해 조사를 해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42% 그럼 과연 디자이너가 시장을 보고 만들고 있느냐 또 직원 한 명이라도 뽑아서 기업을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한번 생각해 봤느냐. 지금 신문에서 방송에서 항상 떠들썩한 웨어러블 IoT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 빅데이터 O2O. 이게 가장 최근에 펜시한 단어예요. 저걸 보고 내거다내거다내거다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회예요. 제가 업계에 나오기 전에 PC 혁명 봤다고 그랬죠. 제가 업계에 나온 다음에 모바일 혁명 봤습니다그 다음은 사물 혁명이에요. 사물 혁명. 지금 오는 게 사물 혁명이에요. 모든 사물이 인간과 소통한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제 집에 내가 가면 가구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한샘에서 가구를 만들 때는 지금 SK 플래닛에서 사물인터넷 시도하고 있는 거를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에요. SK 플래닛은 점포마다 찾아다니면서 호소해야 됩니다. 이것 좀 붙여주세요. 스마트폰 유저들이 오면 당신 가게에서 뭐가 팔리고 있는지, 세일인지 쿠폰이 날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구회사를 한다. 그러면 이미 고객이 갖고 있는 모든 사물에 내 서버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서버에 인지하는 컨택 포인트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고 이거는 다 사물이기 때문에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도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 기기, TV, 냉장고 다올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기술을 매니저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를 알수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 동등한 관계로 스튜디오 운영자든 디자이너든 자기의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드디어 PC혁명, 모바일혁명 때는 다 데이터로 움직이고 정보로 움직이고 네트워크로 움직여서 안 보이는 게더 주였는데 지금 사물인터넷이 되면서 이런 사물을 디자인하는 거에 능통한 여러분들은 정말 저료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 클러스터 제가 맡은 강연은 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당연히 기업은 CDO를 두고 디자이너 매니저를 두고 우리 이잘 발달되어 있는 생태계의 혁신적 요소를 인조해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겠죠. 지금 벤처 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업, 카카오톡이 자기가 소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벤처 회사, 게임 회사들을 붙여가지고 그 게임 회사가 혼자는 돈못 벌어. 그런데 기업, 카카오가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모든 국민이 쓰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 거기에다가 게임을 붙이니까 금방 게임 회사도 돈 벌고 나도 돈 벌더라.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협업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8세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쿼키 그게 페어 장소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또 사람들 몰려 있고 쿼키가 기업이냐 커뮤니티냐 그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무엇이 될지 가봐야 아는 거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또그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디자인 시티를 말을 만들겠다고 말을 하고 몰라요. 두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눈 감고 가는 것처럼 무섭죠. 그럴 때 무섭지 않으려면 어떡하냐. 함께 가면 안 무서워요. 그 무덤을 공동묘지에 한밤중이라도 한뭐 120명 때로 가면 그게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거는 한마디로 도전과 두려움, 무서움을 우리 함께 비전과 열정을 공유한다면 함께 가자.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말 오늘 강의 너무 잘 오셨고 이제 이 강의를 곰씹는다면 내가 무슨 디자이너, 내가 무슨 스튜디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를 만드는 주인공, 내가 혁신을 이끄는 리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지금 한샘에서 그래도 일보, 전진했으니까 이거는 어, 저기 잘하나 보자 그래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예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다 같이 하자 그 뜻이 모아질 때 여러분은 정말 사물인터넷 제3의 혁명같이 느껴집니다 이때 정말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의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리라고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찾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